기본 자세, 기본 동작, 한번 겨르기, 실전 겨르기 순으로 어, 단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즉 준비. 기본 자세는 주춤 서기 자세에서 태권도 각품세에서 나오는 후신술에 들어가는 기술을 정확하게 익히는 단계입니다. 주춤 했지만 도장에서는 어, 난이도에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연결동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춤속 퇴근 일자로못 익혀서 기본자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오술 기술을 실전에 적용할수 있도록 더 빠르게 수련하는 단계입니다 얼굴을 막힐 얼굴을 막고, 몸도 없죠 자, 자, 지금 겨루기 자세에서 이 동작이 끝나면 가볍게 겨루기 스텝을 우리가 뛰면서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뛰겠습니다 한 동작씩, 얼굴을 막힐 얼굴을 얼굴 막고 치면 자 하단 앞쪽 자, 자, 자, 지금까지 한 동작을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뛰겠습니다 연결동작 바로 쭉 다음은 한번겨르기시연을 하겠습니다 상대를 마주한 상태에서 실전 공격에 대한 호신술 기술을 어, 하는 단계입니다. 교륙 가서 끝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잘볍게뉴니다 시청자들, 바로. 자 다음은 실전 겨소기모 시청자들, 시청자들, 시청자들, 시청자들, 시청자들, 시청들시들들 시청자들, 자들자 어 키치를 저와 지않도 자유롭게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겨루기를한 단계입니다. 쵸. 헤헤헤헤 <목소리도> 바로. 제 겨르 겨르.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태권도 오심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풍세 오심술 준비. 해. 태극 일자 풍세 실 실전 동작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시작. 응용 오심속은 각장의 평소의 0심를을 기본으로 잡기, 때리, 피하기, 꺾기, 넘기기 등의 기술을 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Sure. Yeah. 다음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태권도 2시술을 취향하겠습니다 준비! 태국 3점! 준비! 아! 1번 시작! <목소리> <목소리> <교류레> 다음은 초학생과 고등학생의 태권도호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태극 5장! 준비! 응용 허호신술 준비 대음 모자 응용 허음 으음, 으음, 으음, 2번 으음, 응용 오십수 네. 충전이나는 아! 바깥 동목이고 반목은 안쓰목을 하겠습니다. 대구 6장 응용 오십수 1번 시 호신술 준비. 개봉 진짜 공격 호신술 1번 시작. 小兜 상당하게 이사 선택! 준비! 하나! 이단계입다 허리 숙여. 자나 둘,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으 체력 수력도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시연을 하였습니다 글로범 태권도 용품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안전을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준비 선타격 준비 아! 허리수기 펫! 시연이겠습니다. 시연 대출. 고단장 시연 아, 과정도 유다업 과정과 마찬가지로 어, 품세우 시술, 응용신술 2개, 그 다음에 무기대응법, 급소 타입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연은 아, 한수품세의 품세우 품세 술과응용신술각 어, 1개 무기대응법 시연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땡!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r k n t v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ROK-NTV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ROK-NTV 뉴스의 진실 및 공정보도,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으로서 언론사의 공정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ROK-NTV 정기구독 및 후원은 국민은행 811-402. 0, 4, 1, 1, 9, 1, 1, 9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ROKNTV를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